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출발한다 그렇다면 아 맞아 구독 안 하신 자 우리 합의 가족들 있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합의 채널에서 합의 가족으로 형과 함께 적극적으로 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이 유튜버가 제 채팅 읽어 준거 처음에 형을 의립하거든. 채팅을 읽어 준단다. 자, 하비 님 세계 최강의 와프로입니다. 어, 일 이라 어, 이거 살짝 경솔한 발언이야 너 옐로 카드 한 장. 자, 달려라 하비 님. 레츠고 간다. 얘들아, 출발한다. 자, 몇 편은 망했지만 잘 되길 빌어요. 자. 아, 하비 님 파팅이요 론 떠라 론 떠라 저거 아론 같죠 저거죠 제가 저? 저 아론 5성이어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아론 내가 5성이어서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친절하게 또 우리 공8 2도 우리 사랑의 공8 2도 바로 채팅 제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자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이 뽑기에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번 뽑을 거고요 자, 여기 당연히 독재방이죠 자, 채팅 관리자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합니다, 그냥. 행콕이 좋나요? 미국커 좋나요? 리그에서는 행콕이 더 좋다고 해요. 오성이면 행콕 잡을 자가 없대. 야, 기가 막히네와 아우, 준이 구독까지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자, 준이 구독받고 출발한다 렛츠고. 오, 호호! <웃음> 여러분, 근길이 신나게 달립니다. <웃음> 자, 근길 달리고요. 자, 여러분. 자, 뭐, 여러 가지 뜰것 같은데. 자, 쭉쭉 갑니다. 자, 1회차. 자, 하지, 하지. 이러고서 금기어 안에 있는 것들 나오면 속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새끼 양샷 상디. 자, 3회차. 상디, 상디. 자, 상디, 상디. 상디, 상디. 상디 진짜 끝까지 나옵니다. 자, 자, 오토네모 우섭. 자, 우섭은 망치 들면 안 되죠? 우섭은 저격을, 해, 저격을 해야죠. 자, 니코로빈. 저 니코로빈 보니까 미스 올선데이가 생각이 나네요. 오, 오토네모 우섭이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2년 후 우섭이 나오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 어, 네, 제상디상디 상디. 이제 슬슬 뭐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자, 자꾸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오, 어, 조니아요삭 요삭띠.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아씨, 이거 캡틴 키드 아니야? 아, 코라서. 아씨. 아, <웃음> 아개 미쳤다, 진짜. 아, 야, 기분 안 좋았어. 아, 씨. 아 08이야. 08이 이걸로 들어왔네. 채팅 정지맥이니까. 아 미친다 진짜. 아 씁쓸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씨. 아, 흡연 띠 그래 이거 흡연 띠. 아그켬 띠. 아 일단은 콜라. 콜라부터 일단은 처리하자. 아, 씨. 아 이거 5성이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 정말 씁쓸띤데 이거 자 50개 더 씁니다 자저 제주도에서도 하빈님 잊지 않고 들어왔어요 학교의 친구 오 학교의 친구 의리파 감사 감사 자 50개 더 갑니다 자 선생님 50개 선생님. 자 얘들아 형이 그래도 너희하고 너희한테 100개 써 쓰겠다고 얘기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100개 쓰는 거야 안돼안돼 안 돼. 건너뛰기 하면 안돼 하비 채널은 절대 건너뛰기 하지 않는다 자,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하... 가요 가요 가요 완전 가요 아 저 유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후회할 각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후회할 각이 나올 수 있거든 하지만 형은 포기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만이지 슬램 덩크 모바일씨 달려 우와 가다 자또 황금길 떴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 나와야 돼 진짜 그지야 이건 진짜 홀리데이 초파 로빈 떠라 자 주호 다시 정지 자 주호는 앞으로 이제 어몽어스를 할수 없어요. 금기어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오! 아, 씨. 나쁘진 않은데 말이지.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거면 하나 정도는 더 나오잖아. 그치? 어. 처음에 나오면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잖아. 간다. 자 일단은 뿌찌 묻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말이지 자. 자 자꾸 이렇게 부정 태우면요 아, 중지예요 자 갑니다 내가 하나는 더 나와 하나는 자 쭉쭉쭉 가요 쭉쭉쭉쭉 모건띠 뿌찌 자 모건띠 모건 계속 나와요. 모건 육성각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아니야. 상디가 끝일 수 없어 상디가 1회 차이 떴는데 그럴 리 없지 내가 봤을 때 끝에 하나 더줄 거야 야 반다이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 형이 형이 봤을 때 그지? 아씨 열0번 아는 거 같은데 씨. 아... 아... 안돼 한번더 하면 안돼 아... 이거 이거 또 이거 반다이 야 반다이 시키들 이거, 이거 진짜 블랙메인거라니까 이거 꼭 나오는 거는 안줘 내가 공복빅망에 그대 200개인가 300개 날렸잖아 이거 진짜 완전 와 진짜 이건 아닌 거야 진짜 와, 진짜 반다이 야 형은 진짜 대한민국 원바로 대중화에 진짜 한몫했다고 하는 사람 진짜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안 주냐 이거 진짜 얘네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비형 반다이한테 보... 두개 정도 올블락 당했네, 맞아. 씨, 니 어제, 달째처럼 다 블락 당한 거지. 몽군이 달째 어제 그냥 다 블락, 씨. 다 블락 당하는 거지. <웃음>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씨, 반대한테 올블락 당하는 거지.